h e t r y to get it back to Trey. He'll launch from the logo. Connects! v a n t e has to run down a bad pass to on the shot clock. Hello, my name is Inojin Coach.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mechanisms and what are the important points and what are the important s I'm going to t a k o t o to e I'm going to t a k o t o to e 슛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게발 우리가 발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 스탠스를 하는 이 넓이 넓이는 어깨 넓이로 하는 게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발끝의 방향을 약간 11시 방향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12시 방향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 어깨가 좁다 보니까 우리가 가운데로 모았을 때 앞을 볼수 있는 하지만 요즘 책을 좋아지고 그러면서 서양인들처럼 이렇게 살짝 어깨가 나올 수 있는 11자 방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잘 맞다고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12시 방향으로 보는 익스텐스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팔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직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은 벌어질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팔을 핀다면 바깥쪽으로 팔이 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던졌을 때 공이 바깥으로 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슛을 연습해서 여기에 맞는 슈팅 감을 익힌다면 계속 넣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 모양은 우리가 약간의 크라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크라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골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공이 잘 지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크라운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좌우로 했을 때 공이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손바닥을 약간만 띄운 상태에서 공을 잘 지지할 수 있게 손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크라운 모양을 만든다고 여기 손바닥 모양을 너무 크게 공간에 비워놓는다면 우리가 공에 전달되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슈팅을 할 시에 힘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팔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90도 90도 이쪽도 90도를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쪽 부분이 더 길면 90도를 만들 수 없고 약간 내려오는 폼이 되어주겠죠 이거는 사람의 신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준을 잡고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팔꿈치가 올라와 버리면 팔꿈치에 들어가는 이 힘만 이용하게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던지는 앞으로 집어던지는 폼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손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슛을 쏘고 난 뒤에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쏘고 난 뒤에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인데 공을 보면 이 상태에서 손이 모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공의 가운데로 힘이 모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힘을 전달해야지 공이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그대로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손모양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만드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슛을 던지는 오른손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스탠스를 먼저 맞춰 준 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자들 공을 들고 쭉 펴줍니다. 그 다음 허리로 당겨준 후세 번째 무릎을 굽히면서 우리 이마 앞으로 가져가줍니다. 수술 손이 있는 위치에 놔주고 무릎을 피면서 동시에 팔을 펴줍니다. 자, 정면에서 본다면 하나, 둘, 셋 자세를 다 맞춰놓은 후피는 것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에 자세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왼손을 추가할 건데요. 자 우리 2번에 왔을 때의 위치를 왼손에 추가할 건니다 1번은 생략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서의 기준점은 오른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손은 우리가 배꼽 앞쪽에 이쯤에 놓아주고 그대로 올린다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했을 때의 마지막 자세가 됩니다. 거기에 왼손만 얹어주는 느낌으로 그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다 놓고 올린 다음에 펼때 무릎이랑 같이 펴줍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슛을 연습했기 때문에 왼손이 많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요. 많이 관여가 되는 친구들에 대한 교정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공을 잡았을 때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줍니다 손바닥으로 지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자세에서 슛을 던지게 되면 왼손에 대한 관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교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를 할때 다양한 자세에서 슛 차세로 변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다가 아까 그 대기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슛을 올릴 수 있게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드리블을 두번친후슛 차세로 바로 잡아 줄거야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슛자한번더 오른다리를 앞으로 해서 드리블 두번친후 자세 잡고 슛자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했으면 우리 반대쪽 다리도 왼발 나간 상태에서 드리블 두번두번한후원투 잡고 슛자한번더원투차세 잡고 슛 자, 한번 더. 원, 투,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다리 근육의 훈련을 할수 있는 연습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적정한 거리,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은 적정한 내 수준을 잘 파악해서 위치를 잡아준 후, 우리가 한 다리를 들어줄 겁니다. 자, 들어준 후에 이 상태에서 슛을 가져갈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지금 단계가 너무 쉽다, 더 어렵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좌우로의 이동을 가져간 후 던져주면 됩니다. 자, 왼쪽 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발도 같이 연습을 해줘야지 밸런스에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밸런스 슈팅 훈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양발을 붙인 후에 무릎을 굽혀주는 후 뒤로 한 바퀴 돌거예요한바퀴 점프해서 바로 슛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이번에 시계방향으로 자세를 잡아주고 돌아준 후슛 코츠는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슛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의 신체 또한 이해를 한 후에 정확한 자세로 연습해서 거기에 마땅한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훈련들과 설명들을 잘 숙지하시고 좋은 실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